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율리아라고 하고 네. 아, 러시아에서 왔고 네. 한국에서 5년 넘게 살고 있고 네. 회사 어... 다니면서 유튜버 하고 있어요. 캐리커처 전에 해 보셨어요? 한 번만 해 봤어요. 어땠어요? 그때 했을 때? 어, 뭐비슷했어요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저를. 어, 지금도 잘 보관하고 있어요? 네. 에... 에... 있을 거야 <웃음> <웃음> 아니 있을 거야 <거예요. 웃음> 있을 거에 <거예요. 웃음> 네. 그림이 이왕이면은 좀 재밌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재밌게 나와도 돼요 아 재밌게 나와도 된다고요? 제가 재밌게 그릴 지 몰라서 <웃음> <웃음> 왜 물어보신 <물어보십니까>? 거에요? <웃음> 그냥 물어봤어요 그냥 아, 궁금해서 네, 아. 형식적인 거 왜냐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왕이면 예쁘게 그리는 거 많이 선호하거든요 음. 근데 외국분들은 좀마인드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 문화 차이인지 재밌게 그려도 상관없고 재밌게 그리는 거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친구분을 더 그려주셨어요? 친구분, 친구들이요? 친구들... 친구 친구들.. 아 여기 친구야 한번 그려주긴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웃음> 마음에 드세요? <웃음> 아니야?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 네. 상대방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제가 마음에 들어야지. 남자 아.. 아... <웃음> 그럼 더 관심이 없죠. <웃음> 어. <웃음> 아, 원래 남자안그리세요 아니, 요리남자도그리는데 거의 여자만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어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그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저는 그거 제일 좋았어요. 스위스 쿼드. 스위스? 스위스 쿼드. 스위사이드. 아, 스워사이드. 에 아, 아, 그거. 스콧. 아, 원어민 발음이야. <웃음> <웃음> 어, 저는 좀 한국적인 발음인데. 저 그리고 원더우먼 딱 영화 보고 빠져가지고 그래서 저 원더유일이 그네. <웃음> 원더율일어 오져요 근데 약간 원더우먼 같아요. 아. 네. 감사다 그 그림에 하트 넣는 거 좋아해요? 꽃? 꽃 어떠세요? 네? 꽃꽃 넣어 줘요? 아, 네. 아 좋아하는 꽃이 뭐예요? 릴리아? 릴리아? 릴리아? 그게 뭐지? 백합, 어, 백합, 백합. 백합이요 백합이요? 음. 어 백합 좀 검색해서 저한테 핸드폰 좀 주세요 <웃음> 네. 제가 옆에다가 좀 표현을 좀 해줄게요 하트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웃음> 이게 백합인지 정체를 알수 없는 꽃인지 되어버렸는데 음, 그냥 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율리아라고 영어로 써줄까요? Y U U L L I I, I. A A 그아 그림 이제 보여줄게요 완전 러시아 인형 같은 러시아 인형 같아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빠 o n c o 아이패드 I p e 거예요? 아이패드 e d d l e d I p e d d l e 만나서 반가웠고요 d 그 peddled. I peddled. I peddled. I peddled. I peddled. I p e d d l e 안녕 안녕 빠이 빠이 <웃음> <웃음>